아, 낮에 어디 있었어? 2시쯤에. 집? 확실해? 확실히 집에 있었어? 그럼, 나한테 할 말은? 할 말은 없어? 진짜로 진짜로 할 말은 없어. 아까 내 친구가 언니 봤대. 언니가 집에 있었다던 그두 시에 카페에서 어떤 외간 남자랑 같이 있는 거. 언닌지 어떻게 알았긴. 사진 찍어보내줬더라. 봐볼래? 내가 사준 옷에 내가 사준 구두. 그거 입고 나갔던데. 언니 너 미쳤어? 뭐했어? 둘이 뭐했는데? 친구 말로는. 꼭선보는 자리 같았다라고 하던데 진짜? 선본 거야? 왜? 나랑 약속하지 않았어? 다시는 선안 본다고? 언니 너 뭐하고 다니냐 진짜 안 나가면 되잖아 만나는 사람 있다고 말하면 되잖아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부모님이 선보라고 해서 꼭선보로 나가야 돼 알아 내가 지금 애가지고는거안 알아? 나도 이해해보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어. 어쩔 수 없겠지. 언니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거니까 언니한테 내가 사는 방식을 강요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몇 번째야. 언니가 그런데 나가서 웃고 있을 동안 나는 생각해봤어. 내 생각은 난또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한테 사진 받아서 알았잖아.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알고 있었으면 덜 당황했을 거 아니야. 친구가 이런 거 보내줬을 때 알아. 싸우겠지. 또 이런 문제로 싸우겠지. 근데 그래도 모르고 있는 것보단 알고 있는 게 낫잖아. 언니랑 만나는 사람 그 사람 나잖아. 잠잘 때눈 뜨고 일어날 때 하루의 끝과 시작을 같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아니고 나잖아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건데 맞아 화나 화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 언니 부모님도 그걸 받아하지 못한 언니도 너무 미워 미워서 죽겠어 진짜 근데 그런 거말안 해주는 언니가 더 미워 그런데 다닌 언니도 맘 편하지 않을거 알아? 미안해 이해 못하고 오른쪽 못 넘어가서 근데 말해줘 언니가 그 사람들 만나면서 내 생각하는 거 알아? 아깐 그냥 화가 나서 해본 말이야 언니 꼭 그런 데 갔다 와서 화장실에 숨어서 울잖아 내가 바보야 그런 것도 모르게 오늘도 모른 척 넘어갔어야 되는데 나도 지쳐 언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싶어 나도 언니처럼 꽁꽁 숨어 다니는 사람 말고 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필요해 언니 <웃음> 울지마 나도 안 울게 둘다 울지 말자 그러지 말자 내가 말이 심했어 어? 내가 말이 심했어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이야기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대로 계속 이대로 같이 살아야 할지 내일 아침에 얘기해요. 오늘은 도저히 더 얘기 못하겠어. 미안. 미안해.